You're a d y Control. Brand new. Home s h i r t One, two, girl, i w e l l t a k e you. Oh, promise you yes, I'll do t h A d a d dog got can't hurt me. That'll get a pedal to the metal. Now my Micka Watkins, so I'll w e l l t a k e you. Oh, promise you yes, I'll do t h A d a d dog got can't hurt me. That'll get a pedal to the metal.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Girl 만화 랩퍼드 랩 들을 땐 이건 네 주름 섞이게 된대 근데 내걸 들을 땐 미소를 띈땐빅 팬이 내 favorite track <놀람> 그걸 덮네 되네 이게 된대 yeah, 너 멋이란 게 뭔지 알지 그래서 방송이 만들어낸 거 속지 않지 나를 안뒤 like <놀람> 다른 거 전혀 못 보고 못 듣겠대 <놀람> oh, 그건 나도 마찬가지 Yeah girls o top 난 너를 업고 가난 붙어 업 all night 건품만 가득한 애들을 잘하고 싫어하지 날더 껴안아 그래 h 너무 똑똑 g u 데 i could and no d o n 아 can n o 시 the day they can't no tidal name no could o u g o b a b e 그래 우 n 벌써 o 일로 걱정하지 마 s 나만 믿어 최 i 의 남자는 못 g 수도 지 t r o l 하고 h 어 i n g i r l c n i t e a n o i r d n n e r d i e r d e r dinner, dinner, dinner, d i e r i n n e r d e r o e r e r d e r i n e r i n e r d e i e r d n e r e r e r i e r d e r e r n e a d r n e i n n e r d e e r e r e r e a r n d n r d n r i r n d r e r e e r e r e r d n e r r n d d e e r r e r e e a r n d n r d n r i r e r e d e r <�exploskien> <Yeah. 몰라니까> <Hey> oh, no. <us> y 라 a h I got that 192 200 dream. She's a bad dog, don't get out of the h o p i n e p i her m s one o a m n complex. Don't assume i a r t y i n g h day. e l l it like birthday. 근데 가끔 o u l 가도몰 e 갑자기 비치 i m on 어떤 행동 어떤 게 e c 맘에 걸려 t n baby a n 물어봤 n 가화 m o 지 about 거 i k h y o h h i boy a b y s h g a i yes who're gag i got grim got tall i 어떤 r n me n a little bit h o y o n g off h o d n h o n g e y o n the u o Outro Run, Don't e i a b u got me o o d o t m e r got 30, i g h e a m sorry, i e l d o m d d o o d o o d o o he on 중중 g g a jeep joo joo joo oh she can down joo joo that you do dog got with she fun now do run oh she been walking on the night moon shit are putting g 뭔가 좀 컸어 if yes good y e 그 h get it get it 어떤 말라도 시큰둥 하루 종일 벼루투 어떤 말도 시큰둥너비쳐있거나 hey. 사과 박스를 건네 상한 내게 내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게 보해 이제 다것 같아 하지만 여전히 너 다른 의미로 we been the f i n n e r 그런 표정도 좋은데 우리의 시간은 짧아. 너네가 싫어 해를 보는 거다지게 얼른 보고 싶어 너의 보조 게 이제부터 시작이지. L. 리 h i k e n 둥둥 둥. You o t y 끈둥둥 둥. o t t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홈서트홈서트위 어, 칸토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칸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네, 어, 여러분들이 지금 어, 짝짝짝짝하는 소리 그리고 반겨주는 소리가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일단 제가 저번에 이제 그홈서트를 한번 했죠. 이제 그래서 그때 미니 팬 미팅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봤었는데 어, 조금 더그 사이즈를 키워봤습니다. 네, 어, 공연장에서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어, 소통을 하면서 노래를 좀 라이브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어, 하고자 저희 뭔가 단독 콘서트 느낌처럼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 준비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게스트분들이 나와요 게스트분들이 나와, 나오셔서 이제 또 음, 좋은 또 어, 콜라보 무대를 펼쳐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이제 음, 저희 두 번째 미니 앨범이었죠. Repetition의 어, 데려갈게 그리고 시큰둥이라는 곡을 어 들려드렸습니다. 혼자 이제 시큰둥 무대를 하다 보니까 어 댄서분들이 이게 없이 혼자 이렇게 춤을 추고 했는데 어떠셨을지 <웃음> 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쁘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그리고 또 다음 노래를 이어서 해볼 건데요. 다음 노래는 그 이제 최근에 나왔던 갑자기. 라는 곡과 그리고 요즘이라는 곡을 여러분들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홈스타트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어, 자리를 뜨지 마시고 계속 본방사수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이런 거를 계속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oh, the real future, baby. Oh, okay, brand new. c home search. Oh, 갑자기 나타났지. 너랑 같이, 너랑 같이. 하고 픈일이 많지 딱 봐도 우린 잘 맞지. Like t m e m o t e y b a c f l y 봤어, 밋밋해. 빨고 싶어, 다음 step. 알려주고 파나해. 신상상, 세상 깔창. 확면에 물음에 답. 꽂아져. 확실하니 감정 o n i h a t moment, Jack d o n go to y o s h m j u t o w a n shut off. I freak it out, no, 만나 n 려진 스위치 멈 e r j a i m m a a m I wanna stay with you, one of my nanny a s r e right. All t h h o g m y c a p 그래 이거운명 b 깜깜 to d o 찾아온 온 n 심장장이지 i r 빨 c a p yeah i m a e t o g e a i r l i a i t o i t u t 생각이 많아 우리 잠이 잠시 미러 방치하면 우리 선이더 고에 b 인 근데 이제 선이 없는 게추세니 선을 자르자고 t l u i t o o t h a t 워지고싶 o 너랑 같이 go ship on 나잡만생각 l 고 싶어 i 에 o 레 back it all the m i n chain d i i'll e i freaking out 너를 t o Yeah. Yeah. 에가 갑자기 어떻게 우리가 만났지 갑자기 그래 이건 누명에 가깝지 갑자기 찾아온 감정 심장이 뒤집어 발레 이 k e d e i n g o n n t h o o k a w t r o e n i t e i g h t v o e d a h a s n h t a o n r 어떻게 해지네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 생각나서 없듯 하고 보고 요즘 어떻게 해지네 난대단한일 하나 없고 그냥 지내고 있어 시간은 너무 빨라 쫓기에 급급해 매일 숨이 차와게무거워져 막아 이제 무거운 가방 안면는데 말해, okay, okay. 도 하나 생각이 랑 파도에 휩쓸려가라저 수명감 멀어진 데. 있어 보이던 청춘의 나무 쓰않데기 없고난 어벤져스 아닌 이름 없는 행위잘알고 있는 건지 잘할수 있는지 언제부터가 고민하기 시작했매지 주가 되네. 그래도 밝혀는 날이 올거와 그치? Yeah, right. Ladies and g e n t l e m e 청춘 요즘 어때 만지막지한어 yeah. 뭐가 어때? Yeah. Yeah. 어때? Yeah. Put your h a d 야, 즘 같은데 즘 같은게 넌 어때? 사진들 보니까 좋아 보이던데 물론 그 네모 안에 널다 담기가 불가능하단 걸 알아 난해시그 말고 너의 이야기가 궁금해 전에 괴롭힌단 그 사람 이젠 괜찮아 그런 사람 말 듣지마 우린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린 더 성장할 수 있어 솔직한 게 죄가 되는 곳에 써내대 가면 을 쓰고 와수리 원해 가를 느 숨기고 말야 이 번에 앞에 손을 고 뒤에서 욕해 oh, no. 나도 원해 술자리 안 죽어 oh, yeah. 아우 사람들은 동전 과아 앞뒤가 달라 소원일 oh, 땐 모으고 클수록 주머니에서 티나 봐 그래도 말 기운 내 날이 오가 그치? 여러분 한번더 소원일 위로 기 h 한 đ 라이서 n h t 또 l 리 i 내 e 살게 o 지 말고 나와 궁금해 요즘 ệ u hồn để cảm giác khép vai. Chim h i c ủ nó vẫn c n g cứng. Hey, em ô h ê m anh n g n t n t e t h e i k n i h o k i n t l i e h n g 홍성준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브랜유에이 아, 네. 안녕하십니까, BDC 홍성준입니다. <웃음> 네, 요즘 바쁘실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저를 네. 위해서, 저의 홈서트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다양한 게스트분들 이렇게 또 다양한 어,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요즘을 같이 불러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아, 일단은 제가 아무래도 많은... 아, 괜찮습니다. <웃음> 네 아무래도 어 되게 무대 장인이신 칸토 선배님과 여기에 <웃음> 무대를 네. 서게 돼서 너무 떨려가지고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 어, 그, 그, 그래요? 네, 네 정말.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네. 도움이 됐을까 싶어서 음... 걱정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너무 도움이 된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불러본 게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맨날 혼자만 불러봤는데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불러보니까 훨씬 더 무대가 훨씬 사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다음에 또 같이 할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저도 다음에 <웃음>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성준이랑 또 이것저것 해보면 되게 너무 재밌을것 같아요. 네, 오늘 성준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홈서트가 좀더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여러분들 저의 요즘을 도와주신 성준이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 너무 잘했어요. 저는 고마워요. 그럼 이만 가실까요 네. 나가 주세요. 네. <웃음> 네. 네. <웃음> 선배 님, 파이팅! 파이팅! 비디슈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네, 슈 파이팅! 성준이랑 이렇게 요즘을 또 꾸려 봤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곡은 제가 이제 두 번째 미니 앨범의 수록곡이었던 에가타라는 곡을 여러분들께 또 들려드리면서 칸토의 홈서트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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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한달이된 상태. 아니 그보다 더 같이 매일 밤 페이스. 다음에도 썩어깝치않아 Hate my 거리가 있어. 너 화가 나 있어. 상대 때문에 만났네요 사친한테. 근데 넌 잘도 만나면서 티를 내질. Do you 넌 정말 똑똑해. Và t 졸 t r 일 i đ 아니 조리 m e 나 s t Stone". 간 a n i t 어애 i đ 녹여 quan lau a s e r s Stone". Yêu s h e n anh vô c ù n "Wish Song" – a t r a n h o t t n o i t w s o s r Stone". i u n s e t s o e u n v e o d s l i k e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나네 같아 정말 애 같아 죽음 okay. 늦어진 답장과 이 몬치 없는 말투에 또애 같아 네 표정 행동 말투 사소한 건 모두 신경이 쓰여 아무것도 못하는 내 꼴이 애 같아 만나서 밥 커피 후엔 영화 보기 둘이서 술을 먹지 힘들어 할때내 어깨 빌려 주기 거야 너의 머리속 다듬고 투 x 사지 로티네도 넌 정말 멍청해 여바다에 보호 베도 아니 어쩌면 조기 수프자일 열심히 계산하고 있어 며칠째 프로 셋다둘 답을 모으려고 발롱도르 수상자일스도 the... 아니 넌 무슨 소원나일스도 the... 열심히 시술 타고 있어 나를 부름 뛰때매르르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 s s 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 a 매일 매일매일 매일매 I'm your friend. s i 가 만날 때 i h a t e r San sokesan g r t a it h t n o r t It ain't o to tell but you know. i t n o t It sounds l i k e ฉั 가도 내รู a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กเธอฉัน 그 o down it on d i l i like that s o n g 그 okay o e t t m e no you t as g <목소리> 간했던 생각들은 다 r 지 e t o asenca terenda b o n j i n h 지않 사진을 찾아보니 살이 빠졌나 궁금해서 살을 지 않아 지않아 l o 하나씩 난 <목소리도> 지 e t y 라 u 가 i d e o 자 the like of the b u c y o n t y e e d g i t d o n t my v s i e 지 k e e s h a t p o r e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흠칫을 도와주러 와주신 강민희 씨, 박공 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강민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박공입니다. 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많은 게스트 분들이 이렇게 또 저를 찾으셨습니다흠치시라는 곡을 라이브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왜냐면은제 분량보다 여러분 분량들이 더 많아가지고 <웃음> <웃음> 제가 어, 부를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어, 저의 홈서트, 제또 단독 콘서트 홈서트 위칸토에 오셔서 이렇게 부르게 될수 있게 돼서 진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떠세요? 네한 번씩 씨, 어떠세요? 얘기를 해주세요. 아, 저도 이게 처음 불러보는 자리라서 이게 네네, 너무 맞아요. 뜻깊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음, 네, 아, 저는 지금 홈서트를 네네. 열심히 밑에서 보고 구경하고 있었는데 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음, 진짜 앉아서 네. 보고 계셨죠? 네, 너무 홈서트 재밌었어요. 홈서트갔나요 네.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같이 할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아, 저도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저 그리고 아, 이제 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음악을 자주 만들고 하잖아요. 음악을 이렇게 자주 만들고 네. 이제 맨날 작업실에서 이제 뭔가를 무언가들을 하는데 이렇게 뭔가 무대를 같이 세시 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낯간지러웠어요. 네, 사실 그걸 되게 사실 좀 웃겼어요. 네. 뭔가 품 잡고 있는 <웃음> 모습들이 좀 웃기긴 했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또 하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흠칫을 만들 때그 네. 이제 한강에서 우리가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만들었죠. 그때 그 어떤 감성으로 좀 만드셨는지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감성으로 만드셨나요? 흠칫이라는 노래를 만들 때 네. 한강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때 맞아요. 그 맥북으로 맞아요. 그 MR을 듣고 있었어요 맞아요. 비트를 막 듣다가 홍이랑 제가 어? 이거 멜로디 이렇게 입혀보면 재밌겠는데 네네. 해서 탄생하게 된 곡이 또 훔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작업을 할때 어, 주로 이제 처음에 혼자 막 하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니까 되게 빨리 재밌게 좀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 곡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웃음> 네. 홍희씨가 너무 떨고 계셔가지고 아, 아, 좀 긴장되네요 머리도 뭐, 뭐, 뭐, 얼른 떨리네요,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떨립니다 어, 그러면 은 저는 이제 또 다음 곡을 이어가 볼 텐데 제 다음 곡은 최근에 나왔던 곡인데 우리 사랑 그만해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아잘하죠 아, 전... 네, 저는 이제 우리 사랑 그만해를 어, 이렇게 또 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흠칫을 도와주신 강민희, 박공씨에게큰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트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생각해봤는데 자기야 우리 사랑 그만해 Straight up you know what I m e a n Love is over 천사니까, 그래, 내가 악마할게. 말 못하니까, 그래, 내가 대신할게. 아무 힘 없이 손을 양 잡고 있으니까, 내가 부딪힐게. Yeah, 네가 말하던 게, yeah 이런 걸 써서라, babe. 두 o you a n t e a r s flowing? 마음 편히 약해질게. It's yeah young이야, yeah babe. 사랑이 아니지, 당장의 슬픔. 그래, 그만 시간 낭비해 입네 미소를 보자지 굳이 잘못을 따지기 바빠 소리가 높아지 Oh 서로 간절히 원하다 이젠 각자 원해 생각해봤는데 기아 우리, 우리 사랑 그만해 그만해 너랑 외 말하지만 bass rhythm you know what I meant love is over o oh. 그래 너무나 지겨 하니 지쳐 너 입에서 불거은 비쳐 리모드 신고서로 면어내 내가 바쁘지 돈이 더 비쳐 r i 너랑 있을 때 꽤나 번지점 Touch and go e we, we home 하지 터지기 직전 Red button 눌러 넌수시이 그리고 또 내게 달려가널끌어왔지 빈어상 앞에서 홍차만 해. 정 표현을 했대 넌이제 노력을 안해 그럼 그래, 그래, 가만히 있어끝그지 내가 생각 해봤는데 자기야 우리 사랑 그만해, 그만해. 너는 돼해말하지마 b a 시레 r a 앱, 휴대폰, 1시 레이드 앱, w w 폰 h 시레 e a 앱, Love is over 우 앱, 1시 레이드 앱, 1시 레이서 앱, 1시 레이드 앱, 1시 레이서 앱, 1시 레이드 앱, 1시 put your hands up like this oh. left right left right got u not r r o 생각이나 o 비 don't be 적시고 있었 너의 이름을 한숨 외로운 대신 해보는 밤 yeah. 구름이 껴 야지 날씨가 좋다면 신나했던 너 냄새만으로도 알아맞혀 그래 반성해야 되지 상처 너를 처음 만났을 때또 비가 내려진 그때를 기억해 하나가 돼넌 sound from 2개 또 같이 보던 무지개 이젠 볼수 없어 너만 떠 있네 oh. yeah, 비가 내리면 내 맘을 적시고 Come 그래 oh, to know me, cat on that time. Every time a k a So what the me, i a the l d l o v t n a t n g a n e t o o t o r u t t She t o o o o t h s 너도 담이 부서져 떨어지고 올생까비가 쭉쭉쭉쭉쭉 o 계속 쭉쭉쭉쭉 너도 지금 문득 내가 보고 싶을까 너도 지금 문득 내가 보고 싶을까 But don't know why you feel It's a r l y o w a n i m saying 그 시절의 나로 되돌려 놓지 반들거리던을로개서내 마음을 쪼개반사돼서내 보여 을 쪼개서, 내 마음을 쪼개서, 그래 내 마음을 쪼한내 마음을 쪼개서, 내마음내리면을내맘을 적시고 감 마음을 쪼개서, 내 마음을 쪼개서, 내 What the hell am I gonna do? Can't n o g g s 너의 귀 그리고 향기 그리고 온기 그리고 모든 게 하나씩 떠오르지 않아 또 비가 뚝 그래 맞아 나둘 떨어질 때마다 모여 흩어진 조각들 괜히 자꾸 널 생각하며 센인채 이미 우린 건이 수십 킬로나 멀어졌는데 이 right? <목소리> 비가 내리면 내 맘을 적시고 감춰놓은 네가 또 나타나 내럴 때면 왜 a 좋았던 기억 맘더 올라 그래 난가생각해나 Oh, and r i g h b at o n n y 가 To do, to, to do, to 지금도 어딘가에 좋아하고 있을까 다시 To do, to, to o to 너도 맘이 부서져 떨어지고 있을까 비가 To do, to, to o to do 계속 To o to 똑똑, 똑똑, 너도 지금 뭔득 내가 보고 싶을까 <목소리도> 누굴 만나도 나는 같이 다 뻔해. 노란빛보다 추한 빛이 더 어울려. 맞아 원래 난 언제 e l s 그게 더 좋은 girl. L, welcome to the club. 다 불러 모아둔 놀라갈 거야. Like on the loops. 그래, 우쭈. 괜찮냐는 친구 말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거짓말이 길어. Say it, s 가고 있네. 난 지금 아무렇지. 지금 시간에 넌 대체 어디서 무엇 안심 예 미칠 것 같아. 같아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괜히 말을 걸어. 남자랑 같이 있는 상태로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 이이을 위치까지 대하쳐 낯선 여자애는 미없지라 yeah 숨을 까지러 밖으로 나왔네. 불렇잖아 Saturday night, SSNCS, Fancy. y 아무렇지 않은 적게, 적게 봐도 No way, now. 센 척을 부려봐도 I'm so 네가 나볼 때까지 괜히 난더이러겠지 uh. 다시 는또 괜찮은 척해 원래 부처 혼자였지 걱정 말 진짜 괜찮아 혹시는 역시. 문자인데도 잘라갈라 Can't beat me against the world 애초에 나랑 안 맞지 시비 걸지 마이 브리, 브리 머리 왼팔 어깨 벽돌 싸르구와 난 걸려보라는 시계태도 지질해도 그냥은 못 견뎌 난또 불안해 생전 네 말처럼 나 쓰레기가 됐네 상처받는 게곧 나서 내가 먼저 화를 때 아, 네. 누가 내게 안 맞는 말들에 질려서 괜히 욕을 네 누가 이런 날 다시 하나 죽일 원을 무작정 걷는데 건들고 마다니 한길 가라 마이 는 내로 내새어 yeah. 친구 전화 걱정 말고 놀아 Someday 떠센치했서 f a n 내가 아무렇지 않은 좋게 봐도 no, lonely 나도 센 척을 부려봐도 <목소리도> I'm so lonely 네가 나볼 때까지 괜히 난너 이럴가지 <목소리도> 다시는 또 괜찮은 척 <목소리도> 너무 캄캄해 사실 너무 두렵네 yeah. 오늘 밤 y run Bitch, 날 l 럼 get m o e e 처럼난 니가 필요해 I want you back I want you b a c I want you back yeah. 사랑그만해 비가뚝, 센척까지 이어서 불러드렸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벌써 중반부를 지나서 이제 후반부로 이제 넘어가는 벌써 홈서트의 타임인데요 어, 일단은 그 방금 노래를 좀 스토리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뭐랄까 우리사랑그만해, 이별을 고하는 노래를 하고 그리고 계속 생각나서 비가뚝, 뭔가 그립다가 이제 센척 미쳐버리는 거죠 네 그런 흐름으로 제가 한번 어, 곡을 이렇게 세니스트를 한번 짜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센척을 이제 스탠드 마이크를 어, 두고 한건 처음인 것 같은데 뭔가 제가 그런 락밴드 보컬이 된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보컬을 부르고 있고 막 중간중간에 저도 모르게 흥이 나서 그랬는데 어,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음 곡을 또 이제 어, 이어갈 건데요. 다음 곡은 저의 가장 최근에 발매돼서 활동, 3주까지 활동을 했던 Favorite이라는 곡입니다. 어, 지금까지 게스트분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Favorite에 갑자기 또 어, 피처링을 해줬던 범키 형이 또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 댄서가 없는 Favorite 버전, 또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은 f a v o r 로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 츠고페이버 f a 너의 귀에 닿는 리듬 a n 드는 h 룹 y f r 시 e t 가락 가는 방향 역시 같은 걸 좋아하는 r o 마틴, 스코 m a c 틴 작품 보고 하는 대화 v o r it jump got i can it b a n s g o r s e q u e n t i n jap m w a y n e s i a p i n g n g a o A without sugar 없는 이미지 풀어와요 I'm t a l e 던지는 mm. 다한 말들을 척하고 나받아우리요 Major l e p g e 샷 그림을 원해 소라배 s o r r t s not for sale 리 항상 뭘더 알고 싶다면 터치 뭔지 만들 수 있는 더럽고 You of a v o r i t e g i e l 내 시계를 발라 Always lose track of time 너랑 애쓸 때는 말아 yeah. f a v o r i t e g e e l up oh, 끊기지 않는 대화 favorite girl, nobody w a t u I'm going to sing e hey, girl, 널 e 라보 a 내시선 o 멈 n t e o y o s t o p b a e 기듯 쳐다보는 no, 너의 hey, 그 good. 눈빛이 난미치게안읽 oh. uh. Just like my music. Black a n white. m a s 를 뚫고 나오는 아름다 m favorite <돌린의> 넌내게 난기를 제 o 한 a n o u favorite yeah. 우리 서로 위로 a r t e w only e whatever l a q favorite <돌린의> 우리에게 쓰면 2 m t city t h u g 너와 난 절대 아닌 시간 낭비 서로에게 주는 시너지 Mama don't worry about this 같이 나누는 대화 들막침 지어 잠시 타워 건 설정 내게는 기분은 절정 Oh we don't need 도심 까지게 설정 워우 잡아보지만 favorite girl oh. 내 시계를 빨라 always lose track of time 너랑 했을 때는 말야 favorite girl 깨키지 하는 대화 넌날 v i w i n n a 화려한 b e girls like that All the time 얻어진 생각이 똑같은 uh. Feel the melody Of my music n I know t 너랑 애쓰면 I o o v e w r i t e Bounce 들썩거려 girl, girl I. I want I always lose trick of time. o r I g u e d the Favorite girl. Elke, Kiji, u n d t 범키 형입니다. 여러분 범키 씨 모셨습니다. 박수 짝짝짝짝짝짝.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범키입니다. 와우. 제 음악 방송을 3주 동안 했는데 처음으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라이브를 처음으로 같이 하게 된거요 네. 너무 아,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이 이제 다니던 스태프분들이 네. 처음으로 라이브를 봤다고 맨날 이제 그 M R 에 있는 범키 시만 아, 보다가 네. 듣다가 네. 처음으로 이렇게 라이브하는 거를 봤다고 해서 어차피 약간 좀 존재하지 않는 아, 무슨 소리입니까요? 아티스트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집에만 있기 때문에 <웃음> 요즘에 네. 근황이 어떠세요,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황이요? 네, 근황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사실 요즘 다들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아, 좀 일로 와주세요, 형. 예예. 예. 네. 다들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기 <웃음> 네, 네, 네. 때문에 저도 어, 이제 사회적 어, 거리두기를 강사을 아, 해서 네, 네, 네. 또 아이가 있기도 하고 음. 집에 네, 잘 있었습니다. 음. 집콕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도 집에 있다가 또 이렇게 오신 건가요? 그렇죠.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 그렇죠. 네. 아 역시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바쁜 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저를 위해서 도와주시러 오주신 범키 형을 위해서 큰 박수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칸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웃음> 아, 감사합니다. 형.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요거 하고 이제 마지막 곡이거든요, 형. 그렇죠. 네, 형이랑 엔딩곡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실 그다음에 이제 뭔가 그 앵콜곡. 앵콜이 필요하죠, 사실. 그렇죠. 네, 콘서트면 네. 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아마 앵콜을 다 외치고 계실 거예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네. 앵콜곡을 준비했는데 그 곡도 사실 어. 형이랑 쓴곡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 네. 노래도 제가 작곡으로 참여를 했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굉장히 어, 잘 됐잖아요 그때 그때 그렇죠 네 그때 <웃음> 엄청 잘 됐어요 그때 이 노래가 네 그때 형도 잘 됐죠 그때 좀 엄청 잘 됐죠 <웃음> 네 <웃음> 그렇죠 아, 우리 다 그때 잘 됐던 네. 또잘될 네. 거예요 아, 그럼요 형도 잘될 거예요 지금 잘 됐어요 네, 같이 잘 돼야죠 우리 좋습니다. 네. 화이팅 네 그렇습니다 다음 곡그 형이 또 어, 작곡을 해주시고 또 코러스도 해주신 맞네요 네저 네, 저의 데뷔 싱글인 말만의 를 불러드리면서 말만 트 어, 홈서트 윗 칸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Yeah.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Everybody put 자, your hands, hands up brand new. LC 브레인 엘세왓왓왓 To your h 벽 a 시 t I got you. w h 게 b 번 o k e n She 쩍다 t h 봐 r o 도망가고 난 n you c o m 라톤 e 다훨 s 숨막 o 고더 오래 걸 t 언 o l 날지모 game. w 니 a t a good 만하 d n o 빠 s 나가는그 t your dad. I g when she pass all the u a a b i b a s b y 에 What, what, what you want baby What, what, what you want baby 모든널 만네 l e t let's go 해줄겠 <웃음> Oh. 벌써 보내 문자가 y 통치은 t w i 이러면 안돼 내가 씹는연락이몇있게 지금 내꼴 그녀들이 보면 욕할 g 싫으면 싫다해 너무 답답해가 버거. 이거 저거 내가 듣던 소리 bad boy. Yeah, bad. 여자들이 달라붙고 날아다니 fly boy. Yeah, 근데 이건뭐너 하나로 절절해. 줄에 묶인 강아지 끌려 다니다 h hey, k k What you want babe? And what you want babe? <목소리> 네가 뭐 원하는지. 말 한 발짝 가면 두 발짝 시로너왜 이러는데 영 t h 고 t 도먹었고너뭘 원하는데 n h a t h w h a t y a t what what what y o u w a n t i hey make m e y e a o h j u s a l l me now d e y girl a m e a h j u s a l l Up, 감사합니다